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녕신십네까 네, 네. TK 파이터,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ITF 태권도의 유승희 사범님이십니다. 네. 네. 네. 네, 사범님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시즌2를 시작하는데 그첫 편으로 유승희 사범님을 제일 먼저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또 처음 시작을 열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시즌2는 우리 TK파이터의 무사수행 정말 고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고수가 되기 위한 여정을 담으려고 합니다. TK파이터, 네. 기대되나요? 예, 기대 <웃음> <웃음> 어 저희가 뭐좀 조금 보탬이 될수 있을만한 거는 좀 이제 발차 태권도의 이제 강점인 발차기를 통해서 좀 근력을 강화시키는 형식으로 네.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해볼게요 네. ITF 돌려차기는 네. 45도 각도에 있는 급소라인을 네. 압축으로 차는 형식으로 네.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때 다시 좀 버텨보실게요 네. 발모양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꽂아차고 <웃음> 네, 몸이 틀어지고 <트러지면 웃음> 저쪽, 저쪽 손을 잡으세요 네. 저를 잡으세요 네. 네. 그래서 상하체가 접... 상아치가 접히는 화목! 화목! 잡으실게. 네, 그렇죠. 음, 음, 음. 어, 잡아주시지 마, 어, 잡아주시지 마, 어, 잡아주시지 마. 돼, <웃음> 네. 시작하자마자 네, 아, 좀... TK 파이터의 미천이 다 드러나오고 고있 <웃음> <웃음> 얼마나 지금 부실하게 수련을 했는지 TK 파이터 오늘 정말 <웃음> 열심히,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음. 어, 제자리에서 했던 돌려차기를 네. 이제는 뛰면서 이제 뛰면서 할 건데 <웃음> 보통 저희 수련자분들은 뭐 10개씩 3세트 정도를 하는데 10개씩 3세트. 워낙 이제 체력이 좋으시니까 한한 번에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웃음> 셋. <세. 웃음> 아니, 세개 했는데 어떻게 지 50개 다 채워야 되는데. 네. 무릎 떨어지면 안 돼요. 6 7 무릎 유지. 8 10 하나. 다면 안 돼요. 팔 다면 안 돼요. 여덟. 자 지금 이제 돌려차기 형식을 이제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옆차기를 옆차기 옆차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옆차기는 또 자신 있습니다. 어 옆차기 그럼. 한번 해, 해보실래요 그러면 네. <웃음> 네. 다시 다시 아니,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나 아직 다시 안하 <웃음> 사원님 네. 장군님,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지지발이 체중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발가락이 따라가서 버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발가락이. 차는 형식은 상하체가 Y자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몸의 힘이 발끝으로 전달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네. 천천히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버티는 거죠. 네. 네.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뻗어 지고 네. 네. 그렇죠 네, 이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저는 그 유승희 사범님의 티칭을 보고 굉장히 지금 놀라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심플한 훈련 하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맞습니다. 전체적인 네. 몸의 밸런스 네. 그리고 발의 각이 네. 훈련을 지금 한꺼번에 수련하고 있거든요 네. 사범님 네. 어떻게 좀그 개선의 여지가 보일까요? 보이... 40개 더 하면 됩니다 <웃음> 40개? 네. 아아가자아아아 <웃음> 아, 아, 지금 그 TK파이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아, 사운님 그러면 네. 이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쓸수 있는지 이런 기본 발차기를 이제 근력을 또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이제 순발력을 좀 이제 더해주면 옆차기를 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 하고 잡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들어갔다 들어오면 잡기가 힘드니까 네. 이거를 이런 강화 네. 훈련과 순발력을 더해서 하면은 아더 너무 벌어요 너무 네. 벌려요. 지금 제일 중요한 트레이닝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사모님, 네. 순발력 강화 훈련. 우선은 발을 빨리 차기 위해서는 1단계로 허벅 무릎을 들어올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은 이제 네. 어 TK 파이터 내일은 조금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Oh, no! 어, 우선은 이제 1단계로 무릎을 빨리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 네. 무릎으로 네. 얘를 최대한 네. 빨리 찍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어, 이거를 네. 이거를 더 빨리 하는 거죠. 더 빨리. 네. 제일 빨리 방법. 제일 빨리 네. 해볼게요. 네. 막불 때, 막불 때. 반대 발. 막불 때, 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다시 반대 발. 막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발. 하나, <웃음> 둘, 셋, <웃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무릎 깍습니다. 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이런 형식으로 이걸 반복하는 아 좋습니다 세트로 나눠서 이, 지금 이 훈련을 보는데 네. 천하질 무술 네. 대회 거기에서 저희가 이 발차기, 빨리차기 그렇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션! 네. 저희가 꼴등했습니다 <웃음> 30초 동안 킥 어떤 킥도 장관없습니다 저는 나름 되게 빨리 찬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내가 1등 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카운트를 듣고서는 아... ITF 태권도는 네. 항상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죠 우리 TK 파이터가 발길질 파워는 좀 있는 반면에 스피드가 네. 많이 떨어지죠 네. 이 훈련 너무 중요한 지금 훈련 메소드를 배우고 있어니 네. 네. 이걸 이제 발차기로 연결하면 네. 그대로 하나 둘 이런 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 네. 1단계와 네. 2단계를 네. 그대로 예.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이런식으로 그대로 하나 예. 로, 지금 하신거죠? 연습아 이렇게 한다는거 네. 예.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시 빨리! 하나, 하나, 하나 마지막에 발을 차실 때는 예. 지면반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예. 하나, 발볼. 맞는 예. 순간 예. 하나, 발 예. 옆차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릎이 먼저 들어올려요 예. 그거를 지면반발을 활용해서 바로 오.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그 여러 훈련 방식 중에, 예. 어, 옆차기로, 예. 이제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에 왔을 때 빨리 뻗어 예. 차는 거 예.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대로. 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할 건 없는 건데. <웃음> 배그 욕심 부린 거야 지금? 아, 그렇죠? <웃음> 아 그쵸 배그죠? 아 아니다, 아니다 발로 모기를 잡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보통 네. 칠 때도 네. 순간적으로 네. 이제 모기를 잡는 느낌. 네. 그걸 네. 이제 발로.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쪽으로. 하나, 네. 아. 저... 어... 네, 숨쉬기 하죠.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반복하면은 네. 당연히 숨 관리 길러져요. 예. 네. 어, 환경이 일정에 몸이 빨리 적응하니까 예. 네. 네, 훈련 방식도 네. 좀 일정한 훈련 방식을 네. 그대로 유지해서 체계적으로 하시면은 네.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유승희 사부님께서 그냥 아낌없이 네. 네, TK 파이터를 지도해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깊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사모님, <웃음>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웃음> 스파트 누가 되는 건 진짜